그구 눌렀네. 야, 얘 눈물이 나와. <웃음> 눈물이 아니라 즙이다. <웃음> 야, 눈물의 피이다 야, <웃음> 네, 한번 배 뚫어주고 여기서 끊어줘. 에이, 싱글아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야, 아니, 지금 완전 가 지옥 갈 거야. 야, <웃음> 이나한개더 <웃음> 있다. 어, 나, 나, 이것 맞아, 이거. 야, 근데 진짜 잘 끼웠다. 진짜? 어, 이렇게 하면 돼, 이렇게. 나 너무 잘하지? 응, 잘했다, 잘했다. 자기야, 고래 잡아와. 어. 아 쭈욱. 아 오! 이거 <웃음> 좀 내, 내려놓고 있으나? <웃음> <웃음> <됐어>.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습니다대지신데 <웃음> 네, <웃음> 음, 다 그래서 별이 몇 개? 응? 별이 몇 개? 응? 별이 몇 개? 아니 별이 다섯 개. 아니, 고 별이 다섯 개. 이거 하디싶어 가지고. 그거 하고 싶은 눈물만. 이거 걸릴까 봐. 응, 사오지, 사오지. 먹고 춥자. 하아아니색이랑 얼굴색이랑 아지아 지금 이거 유단재거든요. 유단재 유전제 이렇게 되긴 되게... 했냐고 <웃음> 아니, 아니! 야 되게 크다 엄청 응, 크다 응. 아 육지사람 저 성사람인데요? <웃음> 어, 육지것들라 먹까저러보자 뭐 빠른 데어응떡 먹을 거거든요 아안되지 아. 이래서 내가 살 자리가 어. 없다 아 진짜 뭐야 아, 이아속안 좋다며 근데 회원의 <웃음> <은 웃음> 감자는 소화제 달 <달라. 웃음> 어. 응. 간식이랑 고타가 먹 맛보 주먹으 오면 삼촌이 맞고 어어허허허허 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느 새끼 내 새끼 아. 관심 받고 싶어서 한번 와봤어 응 아. 자자 자이자 <목소리도> 야 너무 힘들다 진짜 야 되게 파야왜 이렇게 잘해? 오오 이거 몇 킬로야? 3 k 로 하나에 5 k 로안겨아 취한다, 진 취한다. 아. 조선 자. 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. 나 <웃음> <웃음> 지금 나 미러링 하는 거야. <웃음> 아나 취했어. 어좀 예쁜데? <웃음> 아! 아! 아. 어버버하는거 찍힐 것 같단 말이야어버 그, 나도 어택게 왜, 왜, 왜, 왜, 왜, 하 왜, 왜, 왜, 응.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뜨거 왜, 거 맛있어, 맛있어? <웃음> 거구나 나한 응. 내가 지겨워?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새가 빠지게 내가 집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시켜줬잖아 오늘 진짜 편집 다 해라 야 무슨 종이가? <웃음> 지금 거의 염전 노예거든 <웃음> <웃음> 페이도 없다 이거 열정 풀어보듯이 내가 지여 내가 죽여 행복해 행복해 즐거워 즐거워 너 핑크 공주야? 응 핑크 공주야 어. 밖에서는 검은색 밖에 안 입지만 집에서는 내 입고 싶은 거다 입는 나 사실 핑크 좋아해 밖에서 안 입을 뿐이지 나시고 <웃음> 이자. 이게 제일 편해 나는 네? 동아저씨같은 <웃음> 잘자 안녕 구독자님들도 잘 주무세요 76명의 구독자님들 I love you, I love you. 잘자요 아 하면 취소됐다 지금 구독 취소 방, 방금 한두명은 떨어져 나갔다 네가 이거 다읽거 왔을 때네명 떨어져 나갔을거야 <웃음>